한동안 비가 많이 오다가 최근에 날이 화창해져서 오랜만에 근처 호수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작품을 계속 만드느라 집안에 박혀있는 제 입장에서 가끔 이런 휴식도 필요하기 마련이죠. 코로나만 아니면 여기저기 더 둘러볼텐데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네요. 여튼 이렇게 기분전환 좀 하고 와서 집에 돌아보니웬 이상한 편지가 와있더군요. <웃음> 설마아니러브레이터를이 놓고 그래도 이렇게 정성들을 포장한 편지이니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열어보니 이거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들어있었네요. 내용을 간단히 전해드리자면 친애하는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교수님 작품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만큼 피규어 수집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아끼는 피규어를 구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도 만족하지만 교수님의 손을 거쳐서 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재탄생했으면 하는 바로 이렇게 의뢰를 맡겨보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런 피규어가 와있더군요. 캐릭터 이름은 다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 조사를 해보니 푸른불을 다루는 슈퍼빌런이라 하더군요. 우선 요즘 나온 피규어들은 저가여도 퀄리티가 아주 상당합니다. 만 의뢰하신 분께서 뭐가 아쉬워 저에게 이것을 맡겼는지 대강 감이 오는 것 같네요 캐릭터가 살아있는 것 같은 강한 느낌이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그뜻 제가 대신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차례인데 지금 있는 스테이지는 임팩트를 담기엔 너무 쬐깔하기 때문에 새로운 바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바닥은 버릴 수 없으니 기존의 바닥 모양에 맞게 확장한 바닥을 파냅니다 이제 임팩트를 위한 바닥 표명을 깔아줄 것인데요 이렇게 면적의 넓은 빛은 라인형 LED를 부착해 화염의 광원이 될수 있는 빛장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바닥에 붙는 LED는 전선이 두꺼우면 추가 바닥 작업을 할때 튀어나오거나 해서 무진장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얇은 전선을 활용해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LED를 켤수 있도록 기본 회로를 제작하는데요. 배터리, 충전단자, 전압을 올려주는 DC 컨버터와 내 마음대로 불빛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를 연결해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구형 LED도 몇개 연결해줍니다. 회로가 다 완성되면 내부에 전부 다 숨겨야 하기 때문에 인두기로 적당한 깊이를 파내어서 회로들을 배치합니다 특히 배터리나 DC컨버터 같이 외부로 안 드러나도 될 것들은 소중한 보물 마냥 원래 바닥 밑에 숨겨두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다음은 LED 의 빛을 좀더 은은하게 퍼뜨리도록 위에 글루건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빛의 색깔을 푸른색으로 바꿔줄 차례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클리어 페인트와 붓만 있으면 끝입니다 이런 불같이 불규칙적인 빛깔이 필요한 경우 균일한 도색을 할수 있는 에어브러쉬보다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인 빛을 낼수 있게 붓도색을 한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몇개 미리 연결해놨던 전구형 LED는 빛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광섬유를 달아줍니다 하지만 이 광섬유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고정되지 않아서 이게 공중에서 완전히 고정되기 위해 3D펜으로 고정대를 만들 건데요 이때 광섬유의 불빛이 피규어의 몸을 감쌀 정도의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화염빛이 피규어 주변을 싹 감싸면서 푸른 화염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인 섬뜩함이 잘드러날수 있겠죠. 여기에 화염 효과를 본격적으로 넣기 전에 광소면 부분과 바닥 부분 사이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 3D펜으로 간이 구조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 구조물에도 빛깔에 넣을 차례입니다. 3D펜으로 만든 구조물은 붓도색으로 잘안 칠해지는 데다가 도장제인 프라이머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르면 불투명이 되어버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구조물을 파랗게 칠해 구조물 자체도 푸른빛으로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꽃을 만들 차례입니다. 구조물 여기저기에 풀을 바른 다음에 살찌면 아주 갈갈이 찢은 것들을 여기저기에 붙입니다. 특히 이런 불을 표현할 때는 팔지면이 찢어진 방향이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나있어야 좀더 생생한 불의 느낌을 낼수 있고 여기서 안 쓰는 방법이지만 마구잡이로 뭉쳐서 쓴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구름이나 연기 같은 모양이 됩니다. 불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전체 도색을 해줍니다. 맨 처음에는 옅은 느낌으로 전체를 버럭히 칠하고 불의 끝은 원이나 어둡게 처리해줄 부분은 짙은 파란색으로 칠해줍니다. 도색이 완료됐으면 원래 자리에 들어가야 피규어를 놓습니다. 아직 불 켜고 보진 못했지만 벌써부터 느낌이 좋군요. 하지만 바닥은 아직 깔끔하지 않으니 1차로 클레이를 사용해 바닥 을 덮어줍니다. 물론 원래 바닥과 확장해놓은 바닥이 분리가 되는 대참사가 생기지 않게 글루건으로 완전히 고정해놓고 그 다음에 클레이를 덮어줍니다 하지만 생검은 색으로만 바닥을 하자니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군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배경을 만들어줄 건데요 먼저 아스팔트 바닥을 만들기 위해 코르크 클레이와 일반 클레이를 섞어줄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혼조이겠거니 하겠지만 아스팔트 바닥을 만들 때 이만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코르크 조각들은 돌조각, 일반 클레이들은 이것들을 뭉치는 타를같잖아요 그리고 도로 안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위해 도로선 같은 것들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의 느낌을 위해 소소한 가드레일 몇 개만 설치해줍니다. 여기서 몇 개를 더 설치해주고 싶긴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여기서 뭔가를 더넣는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면 유레인을 위한 피규어 완료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유레인도 만족할 만한 연출이겠죠? 활의 이 엄청난 푸른 창염을 다루던 캐릭터에 맞게 아주 위협적인 느낌으로 각색해봤습니다. 특히 이 피규어의 커스텀은 LED를 사용한 만큼 어두운 곳에서 봤을 때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런 푸른빛이 주는 특유의 섬뜩함이야말로 답이라는 캐릭터를 상징하는 빛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유레인이 원할 만한 그림이 완성되었으니 이걸 다시 유레인에게 보내야겠죠? 유레인께서 저를 믿고 정상스럽게 편지와 새로 산 악기는 피규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는 보답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친애하는 유레인에게 우선 의뢰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저의 손길이 들어간 이 작품이 당신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뢰를 기다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